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이번에 제가 리뷰 할거는요 어, 좀 신기하게 나와서 카드가 그 리뷰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브이로그에서 찍었죠 그 렉처노트에 잠깐 들러가지고 해피아워를 가기 전에 함브릭을 사왔어요 바이시크를 근데 굉장히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신기하게 돼 있네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상한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요렇게 열리거든요 게다가 금 테두리입니다 여 보시면은 원래 제 보여드릴게요 원래 바시클은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신형인가봐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에 카드가 이제 바시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열두덱이 딱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해가지고 열두덱이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엽니다 게다가 요렇게 아 이건 원래 되긴 했지만 하여튼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바로 뽑아서 쓸수 있다 이 얘기죠. 아 금테두리 굉장히 이쁩니다. 음, 어 진짜로 이거 뭐 진짜 뭐 금테두리 뭐 돈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? 예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이런 포장이 굉장히 신기해 가지고 찍어봤습니다. 뭐하여간또 마술 안 하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이렇게 온다니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. 금장테두리. 이거 제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바이시클과는 좀 뭔가 다른게 있는지 한번 어차피 에어쿠션이겠지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바이시클 박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꼭 브릭 단위로 한번 사셔 가지고 이런 카드를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바이시클 그 브릭 박스 리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